식수야 일어나 팔이 너무 길어서 절단술 무료로 해드렸습니다 <웃음> <웃음> 존나 웃겨 저 덩어리에 매달려 것도 됐지 않았을까? 어 뭐야 돼지다. 아 이제 돼지들 있는 부엌으로 가는구나. 아까 그팔긴 새끼가 애들 저렇게 꽁꽁 싸가지고. 어 배고파.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서 요리하는 거. 먹겠네 그죠? 딱 눈앞에 생지가 있노 잠깐만요 안경에 먼지 낀줄알았요 여기안돼 가지고 제가 요것만 아이패드로 좀 띄워 놓을게요. 걸려 있다마 침금 더체. 음. 어, 뭐야? 음. 생쥐를 내가 잡아야 되는 거. 다 그죠? 뭔가 닌겐으로 살기 위해서 탈출하기 위해 존나 닌겐성을 버려야 하다니 그죠? 기울어질 때야되는구나 피봐 피치저 밑에 있는 그런 뭐야? 햄? 피 이제 좀 뭔가 본격적으로 이제 약간 공포게임 같은 비주얼이 좀 나오네요. 그죠? 칼 가는 소리 나네. 얜또 봐도 존나 돼지같아 진짜 존나 웃겨 <웃음> 어? 가면이은노 잠깐만 그래픽 아 이건 커스텀이구나 그래픽 최대 맞구나 근데도 저게 저렇게 머리가 어? 우리가 분리되어 보인단 말이야? 존나 개그네 리얼 진짜 어. 아 뭐야 아 진짜 참. 아 마우스 자꾸 다른데 누르게 돼 개빡쳤죠 뭐야 누가 내 오븐에 손댔어 밑에도 볼줄 알아 너? 냥아 냥아 존나 똑같죠? <웃음> 나쟤 생긴 게왜 저렇게 웃기냐 진짜 그것만 아니었어도 살짝 그죠? 안 들켰을 것 같은데 아니 나안 들켰을까 아그래도 뭐야? 뭐지? 병신 지가 소세지 흘려놓고 지랄이고 그죠? 병신인가? 소세지 지가 흘린 거잖아! 어? 존나 어이없네 진짜 정신이 세요 저것이 바로 파워 쿵척쿵척의 정석? 주제가 있네? 아요 존나 <웃음> 웃기네 아, 난 사실 제가 저기로 갈줄 모르는 거긴 한데. 존나 <웃음> 웃기네 미친 새끼. 개 웃기네요, 그죠? 존나 개 재웃겼고요. m 고 특히 주방에서 일하는 남자가 저렇게 살찐 거 진짜 극혐인 것 같아. 응. 진짜. 어? 요리하는 거기에 진짜 어, 육수가 아니라 어지 육수가 들어가는 건지 어떻게 하냐고. 어? 들어. 와얘예야 예, 예, 거기 아닌데. 이게 너무 헷갈려. 저장 어? 저기 위에 그거 있다 촛불 봐봐 얘가 이렇게 봤을 때는 얘 머리통이 길어지면서 그거 같지 않아요? 응? 그 아까 그 삼각이들 같아지잖아 그죠? 그래서 내 생각에 저 삼각이가 나라고 생각한거야 자더있는아 저기까? 이제 안 보이지만 저 새끼 머리 맞은 거 같은데. 야. 야 근데 너그 조그만 침대에서 자는 거 침대 학대 아니냐? 응? 빨리 가라 빨리 치 가라 내가 피해준다 자리 피해준다 됐나? 응? 아, 자리 피해줬잖아 빨리 가아유 숙취가 심하신가봐 그쵸? 슬슬 갈때 됐거든요. 그죠? 송 척이 간다. 저기 낀거 같은데? <웃음> 아, 그런가? 분 문을 열고 요리를 하냐 근데 어, 들켰나? 야얘왜안 달려? 여기 좀 고난이도였던 것 같은데 어구. 응? 똥이 아니라 소세지가 나오네요 그 그러니까 소세지 사실 그.. 사람 고기 아니었을까? 그치? 이 애기들 고기인거지 아 뭐야 응? 없어 이제? 혹시 이거 뭐 올라가가지고 고기를 저 안에 넣어야되나? 와 진짜 뭔가 개 디스커스팅한 고기 같은 게 있네 그죠? 냉동고인가 봐 여기가 그치? 아도 고기죠. <웃음> 이번에 아까 처음부터 덩어리가 좀 크니까,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꼴랑 이게 다야? 아, 나 진짜 어 각박하다. 각박해, 진짜 어? 응, 근데 아까보다 더 큰데! s e 피아를 바꿔보자 어... 뭐지? 응저 덩어리 고기들을 내려야 할 빌인데 무서워지는 거 아니야? 아니 뭐진 <웃음> 점프였다 응. 옆으로 뛰어야 하는 걸까? 살짝 옆으로 뛰었다가 할까? 안 됐던 것 같은데 완벽한 착지 10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이 날을 위해 평생 노력했어요 그럼 아야 이게 <웃음> 어이없어 진짜 여기에 도달하기만 하면 끝인가? 음 뭔가 저기에 매달려야 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그죠 아니면 이 고기에 매달리는 건가? 아하! 아이 고기였어? 난저 묶어놓은 저거들인 줄? 어쩐지 얘만 약간 좀 색깔이 좀 다르긴 다, 달랐다. 그쵸? 아니, 고기가 아니라 저, 저 봉투에 쌓인 저거인 줄 알았는데? 그치, 아까 만든 소세지 고기 덩이긴 한데, 덩어리가 더 크면 여러 개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예쁘지 않을까? 얘를 끌고 갈 수는 없는 걸까? 얘는 안되나봐. 그치? 한방 해결할라 그랬지. 아 음, 지사네. 오다다다다다! 새삼 소세지 모양이 <웃음> 예? 살금수, 살금수. 참 번데기가 세상 많네요. 그죠? 저 있네, 롤쇠가 으 <웃음> 어디? <웃음> 안, 안, 안, 아 앗, 아 앗, 앗 아니 <웃음> 아니, 저기요! 아니 아니, 저기요 네귀아 어쩐지 약간 숨을 것 같아. 그래 여기 약간 좀 숨게 생겼잖아. 뭐 이런 데왜 있나 했더니 공댕이가 보이지만 칼좀 웬만하면 갈아라, 응? 응. 건강하면 칼을 좀 갈든가, 그거 참, 참, 참. 음. 야, 그 마스크도 안 쓰고 요리를 하냐? 응. 음. 들어봐라, 참. 음. 오, 식수, 수. 심장 고동 두근두근. 어? 열쇠가 저 위에 있네? 그럼 저기서 존나 소란을 피워야 한다는 의미겠죠? 코스팅 아아막 맨손으로 막아 들어 워아들러 진짜 다림힘도 냥아냥 아아 진짜 진짜 더럽다 진짜 소, 쓸데없이 그 소세지 왜저맞있는데 이미 잘렸는데 왜 자꾸 잘러? 맞을 텐데 그죠? 응. 어 그래 이표 돼야 되는 건데. 흠. 뭐지? 여기로 올라가야 하나? 아 저기 위에 그게 있구나. 지 돼지 둘이 설거지한다 <웃음> 그... 아까 저기있더니 언제 나왔대? 그죠? <웃음> 아 진짜 개 못생겼어 어 근데 쟤네 약간 그 생긴거에 차이가 있는거 알아요? 저 약간 더 많이 녹은 애가 아까 그 방에 있던 애고 좀요 오른쪽에 있는 눈탱이가 완전 마탱이가 간애 있잖아. 걔가 그거야. 약간 그그맨 처음에 봤던 애. 어. 제가 눈썰미가 좀 있어 가지고 사람 얼굴 기억을 잘해 가지고 생각이 나네요. 내가 보기에. 존나 똑같다. 나 존나 개잘한다. 그죠? 좋아요 얘네는 저그그시기가 두꺼워가지고 못잡아요. 저게 뭐 이렇게 요 뭔가 왔다갔다 하는 그런 거던데 저게. 어 둘이 쌍둥이지 않을까? 저기에, 저기에 가서 탈출하는 걸 거야, 아마. 냅다 쳐뛴 다음에, 쏙. 와, 저 밑에까지 보네. 와, 나좀 짐이라. 노 야, 빨리 비키라. 근데 이거 어디로 타고 올라가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이 위에까지 시야가 보이질 않아. 는다. 헐 대박 어? 대박 아 이거만 몇번째 하는거냐 다이스 미친놈들 거품 묻었어 아이스, 이스아 근데 똑같은게 어떻게? <뿌람> <뿌람> 존나 똑같은데. <웃음> 존똑, 개똑. 와, 식스 외롭다, 그죠? 아니 여기 어떻게 이런 사다리가 있을 수 있지? 돼지들이 얼로막 타는데요? 배를 막 타는데요? 야야야야야 아, 야, 어! 어! 흠! 어. 흠! <웃음> 아 더워가지고 요새 날씨가 더워가지고 어 흠! 요새 날씨가 더워서 와 이거 이제 지하에서 막 올라온 건가 봐 지상 쪽으로 그죠? 와 이게 입인데 아까 그 존나 그 쌍둥이 그 요리사 새끼 얼굴이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거? 이배 자체가 그지그지저 눈깔이 있고 입이 있고 그지와 아까 그 부앙 이 부앙 거리는 게 실제로 이게 여기 이 부앙부앙 거리는 배라서 그런 것이었던 갈매기 안녕. 야 갈매기야 너 정도면 나를 데리고 날수 있을 것 같은데 나를 데리고 가는게 어때? 음? 와 개돼지들 약간 이거 쌩가치로 느낌이네 그죠생가치로 느낌이다 그래서 목구멍인 건가? 아 그러네 어. 그네 그네 그그 그 여자 있잖아 그목 스트레칭 존나 잘하던 여자 앞에 고기 존나 많은데 왜날 쫓아와? <웃음> 대박 떨다. 근데 이게 인류의 미래 아닙 너 여기서 나름대로 잘잘 잘 탈출하길 바래 아 근데 처음 이거 얘를 맨 처음에 발견했을 때 하면은 꾹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그냥 드는 것처럼 보여 진짜로 그냥 어나 따라올거야? d o n 쟤 리올 장난하냐 리올리 어가 쟤네가 쟤네가 가 쟤네가 쟤네야 쟤네가 쟤가 쟤네가 쟤네가 쟤네가 가리 존나 까버려 발 개극형이다, 진짜. 여는 미친 새끼 진짜 음 개울 뎅리얼 아 씨발 돼지 새끼들 아쌤 새끼들 진짜 아 아니 씨발 장난하나 진짜 아니 판정 무슨 일응 씨발 저기요 장난하세요. 짜증나 게임들 이러는 거 너무 싫다 진짜? 괜히 씨발 주나 아니! 아, 저 존나 병신 같네, 진짜. 그래, 씨발, 얘는 안, 비, 안 되면서 왜. 되냐고 야, 야, 야, 씨발, 장난하 아니, 이거 시프트가 왜 이렇게 안 먹냐고, 어? 아, 짜증나. 말이 되나, 진짜, 씨발. 같은데 오 나이스 진짜 공동 똥간인가봐 존나 먹을 거 개많이 씨발 식스로 처먹겠다고 지랄이고 개 뭐. 돼지 새꺼 쟤는 생식한 애들인가 봐요 그죠? 약간 그거 아니야? 쟤네 막 꾸물꾸물 개 쳐오는 게좀 약간 어? 너는 내게 물처럼 밀려오라 그거 보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야 밀려오지 않아도 돼. <웃음> 어? 안 그래도 되거든? <웃음> 와, 한놈 뒤졌구요? 한놈 처치. 뻑큐뻑큐. 님들 개뻑큐 염. 수고 염. 그리 뭐야? 저장 안 하면 진짜 개 거지같아 그래서 저장하자. 어, 아니네. 저장 같은 거 없네. 미친 새끼. <웃음> 너무 잔인한 게임이라고 한다, 진짜. 어? 아, 이 부분 나 기억나는데 너무 슬픈데, 이 부분. 그렇지 음, 음, 너무 씹혀. 음, 음. 여기 천지에 널린 게 소세지인데 도대체 왜. 대박 봤어? 문어 쿠존나 지림? 미동 없이 다니는 거? 대박 대박 어? 이거는 왜 곳곳에 있는 거지? 이게 혹시 저 왜? 저 여자의 마력 같은 건가? 나는 이게 계속 눈이라고 생각했는데 저게 입술이랑 목구멍일 수도 있겠다. 그쵸? 저는 저게 계속 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응. 응, 음, 너 놀아 놀아. 나 떠요. 거울이 깨져있고 아닌가? 눈인가? 저렇게 보니까 눈인 것 같긴 하다. 그죠? 열쇠를 찾아야겠네요. 뭔 소린가 했더니 노래하는 소리였어. 뭐안 올라가지나? 그냥 지나가야 되나 봐. 한 지나가 볼까요? 감시하는 게 눈이니까. 눈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근데 그 열쇠가 어디 있을까? 막애 그림도 있는 거 보고 하니까. 음악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저건 천으로 왜가려졌지 글쎄요 갔나본데? 그쵸? 나요 우리 고양 혼자 요란하게 놀라네 이거 왜안 가지는데? 결계가 깨자 뭐야 뭐야 미친놈아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깨봅시다 빠르시네요 어? 여기 보스전일텐데? 방에 왔던 건 기억나는데 다른 건 기억이 안나 마네킹들 사이에 숨어있는 거 아니냐고? 그럴 수도 있겠다 <웃음> 그래도 티 존나 안날 듯? 아니 뭐지? 여기 뭐였지? 숨바꼭질인가 진짜로? 아! 아 여기가 근데 무기구나! 맞다, 맞다, 좀 기억났다. 아니, 이왕이면 큰 거울은 깨져 있네. 네. <웃음> 봐봐. 허국스! 와. 이 입김 나오다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실천하시는 분이었네요. 아직 몰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기요 네아 진짜 어이없네 아 진짜 저기요 <웃음> 아 졸라 어이없네 저 안그래도 거울 보고 있어서 빨리 못 뛰거든요 아 진짜 개 어이없네 아 진심 선생님 그렇게 비장하시기만 하면 다냐고요 에? 아 진짜 졸라올때겠네 여기 존나벽 끝에 서 기다리지 뭐시발 오른쪽 왼쪽? 오른쪽서나온거아야 어... 어? 나도 아프누 뭐누? 마와라! 도저히 견디질 못하시네 마 와라 아이거 헤이크 너무 하시네요 그거 그, 그 아실 만한 분이 그참 그거를 어? 이런 식으로 말이야. 어? 응, 참 참, 치사노예라, 치사해라. 어, 아, 이 아, 아, 니고 아, 아, 아, 아, 아, 아, 짜 아, 아, 실만한 분이 아, 그. 거 그, 어? 이마! 이게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는 거야, 점점. 그래서 점점 그이 빛나는 원이 좀 좁아져요. 그죠? 얘가 빛으로는 못 들어오는 건가 봐, 원래. 어, 저도 기분 탓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진짜 작아진 거였어. 이거 봐, 조금 작지, 이제. 우와 세 번째까지 갔고요. 아까 네 번째에서 죽었나 이랬잖아, 그죠? 네 번째 원이쪽에 나왔던 것 같은데 맞네요. 아 어디서 나오게 식스도 피난 건가? 왜저 까만색이 근데 여기는 왜 피가 다 까만색이지? 식스도 배고파 아 내가 움직이는 건가? 요밥좀밥 밥 없으신가요? 밥좀 주세요. 네? 왕! 응! 흑화한다. 하는식스짱 먹는 건가? 대박. 나는 걷기만 하고 쳐다만 봐도 너에게 일수 <웃음> 식스 비주얼이 워낙 감찍해서 아, 여기론 못 가네. 첫 결계인가. 그렇다면 다시 간다. 난또 다른 애들 막 데리고 나가고 이럴 수 있을 줄 알았어. 빨리 걸으면 안 될까 싶어요. 이제 빨리 걷는게 안됨 좀 비장함을 위해서인가 근데 그... 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다른 사람들 저렇게 약간 영혼을 빨아먹는 능력을 그럼 얘가 흡수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얘도 똑같이 빛으로 나갈 수 없어야 하는 거 아니었나? 원래? 모르겠네. 식스는 힘만 흡수한 거라 그런가? 거의 소들 떠났네요. 제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응? 음? 약간 그 세모 개네 소리 나는 것 같은데? 그지? 와, 식스 당당하게 섰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저 세모세모 세모 애들 있잖아요. 저 세모세모 세모 애들이 내가 안아준 숫자만큼 나온다고 하던데? 음. 내가 안아준 애들 숫자만큼 나온대요. 마지막에 마중 마지막 나온 애들이. 음. 세모 애들은 무슨 장난꾸러기였죠? 그거. 나머지는 뭔가요? 보이스 액터가 있었어? 가악! 이런 애들? 아까 걔네? 털털? 응? 개 웃기네 아 그러네 하긴 그것도 누가 녹음을 했겠지 그쵸? 허? 누군가 <웃음> 그것도 녹음을 하긴 했을 거 아니야 리틀 나이트맨은 괜찮은 것 같아요. 반다이 이거 일본 거인 것 같긴 한딱그 음. 기모노 입은 그 머리 틀어올린 여자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죠? 난 이거 한 6시간 정도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 한딱 3시간 정도 했네요. 엔딩 다음에 뭐가 없나? 세모애들은 노음이라나봐요. 장난꾸러기 괴자 그렇군. 그치만 아무튼 나의 해석으론 저건 나야. 아무튼 그렇군. <웃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 제작자도 모르는 숨겨진 이야기. 어, 제작자도 모르는 이야기. 그치 요리사는 쌍둥이고. 아 요리사는 쌍둥이 맞대요? 그래 보여. 똑같이 못생긴게. 어. <웃음> <웃음> 그지? 어? 둘 똑같이 못생긴 게, 어? 그래 보여. 근데 내 생각에 이런 게임은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 의미를 붙이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의미를 붙이기 나름 아닐까, 이런 게임. 난난루님 마냥 감사합니다. <놀람> 나이스 나이스. 마냥이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그 사람 숙녀고 감시의 눈길 어쩌고 하면서 엔진이 계속 가동, 가동되도록 최면의 주문을 외우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고. 근데 어째서 그 숙녀를 잡아먹었을때 저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지 그걸 모르겠네? 그 사람이 마법사였던건가? 그 숙녀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가? 되죠? 그죠? 근데 아무튼 내가 보기에는 처음에 할때는 그냥 으왕으왕 우왕 우왕 이러느라 몰랐는데 내가 보기에 이거는 진짜 저렇게 갇혀가지고 식량으로 사는 게 인간의 삶은 아니잖아. 진짜 인간답게 살려고 탈출하는 것 같은데 아까 내가 말했듯이 그건 것 같아. 존나 인간성 찾으려다가 인간성 잃는 게임. 음. 인간성을 찾으려다가 인간성을 잃는 게임인 거죠. 그지 대박돌돌. 인간이란 무엇인가. 대박돌돌. <웃음> 아난난누님 만냥 감사합니다. 뭔가 갱장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이곳은 리남의 관람류인가요? 아 근데 이거 엔딩에 뭐가 있을 줄 아는데 없네? 목구멍 배에 탄 손님들을 탈, 탈출 탈 못한다 이런 식인데 그 말로 봐서는 현재에탄 손님들을 고기화 시키는가봐요. 아 그런가? 그 고기로 또 다음 손님을 받고, 오, 그럴 수 있겠다. 음. 근데 그럼 저 돼지들 그냥 요리하지 왜 애들은 잡아놓는 거냐고씨. 아, 다섯 명이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할 수 있다. 추측에 불과하지만 해당 사진은 선대 선주들이고 식스는 여섯 번째 선주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해볼 수 있다. 오. 하긴 이름이 왜씩스일까 그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 음. 그럴 수 있겠다. 그죠? 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듯? 탈출했는데 뭐구은 어쩌구니까 아직 완벽히 벗어나지 못한? 음... 아 맞아. 리나메 2 나오는 것 같던데? 어. 카톨릭에서 말하는 7대 죄악 중 여섯 번째로 꼽히는 식탐에서 따온 이름이란 추측도 오 그것도 되게 그럴싸하네요 글렀트니 글렀구만 요즘 애들은 글렀구만 응? 요즘 애들은 글렀구만 글렀트니 응? 응? <웃음> 엔딩은 뭐 아무것도 없나보네 끌까요? 칠때 제약 어쩌고저고 그거가 되게 여기저기 되게 응용이 많이 되는 거 알아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냐! 난난노님 감사합니다냥! 천 냥이냥! 감사합니다냥! 음. 그... 강절의 연금술사에서 그칠때 죄악 그게 나와요. 그 캐릭터로 나와요. 갑자기 그래서 그글럿 은희가 생각이 나네요. 저계 적혀있는 어쩌고 거기에 도 생가치로 해서 모티브 얻었는지 어쩌고저쩌고 그런 식으로 얘기 적혀있었음. 근데 내 생각에 그게 일본에 있는 뭐 설화 같은 건가봐. 그렇게 약간 요괴들을 받는 그 생가치로는 그거잖아요. 요괴들을 손님으로 받아가지고 그 요괴들이 그 안에서 막 목욕하고 폭식하고 막 존나 그러는 음. 근데 그게 무슨 요괴들의 밤 어쩌고 이런 것도 있고, 아, 그래서 그게 모티브인가 보다. 근데 그게 생가치로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거기가 그, 그냥 목욕탕이 아니라 성매매하는 장소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응. 음. 생가치로 거기가, 응. 음.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부액. 드어 그렇지,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 뭐야? 어? 이거 왜 마지막에 뭐 있네! 나 이거 몰랐어. 처음 했을 때는 안 봤었는데, 이거.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두리번두리번거린다, 식스. 헐? 뭐야, 나왔는데 어째서. 뭐야 여기 어디야 나왔는데 섬이야 대박 덜덜 근데 아까 전에 막 배에 사람들 타는 그런 곳 있었잖아 어? 근데 이게 배가 혹시 잠수함인건가? 그래가지고 이게 그 윗부분인거지 저 위에 보면은 저 이렇게 뿌우저렇게 있잖아요 굴뚝 그거는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탄 거고 그때도 봤을 때배 외관이 동그랗긴 했거든요. 약간 동그랗게 잠수함처럼 있는 그런 건가 봐. 어. 근데 저 밑에 봐봐. 어, 밑에 식스 두리번거리는 거. 뭔가 안쓰러워. 불쌍해 뭔가 식스짱식스짱너 불쌍하다는. 흑흑 사람 잡아먹는 애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아무튼 불쌍해 너. <웃음> 무섭다는... 식스짱... 식스짱... 방금 우한 소리 나지 않았어요? 대박, 덜덜... 식스짱... 파보! 이게 엔딩 크레딧을 다본건 제가 이번이 처음이어가지고 어. 저 뒤에 저런 게 있는지 몰랐네요? 호. 어. 뭐 별건 아니지만 그쵸? 어. 별건 아니지만 어, 그런 거시기가 있었다. 식스짱! 식스짱은 식수장. 바보야! 바보!